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오늘은 탄산수 트레비와 아침에 사과, 사과주스를 마실 건데요. 탄산수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그냥 일반 물로 인식하여 물처럼 가볍게 마셨지만 미국에서는 탄산수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오늘날과 같은 인기 있는 상품 마케팅의 결과로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탄산수의 효능을 살펴보면 몸에 필요한 마그네슘 철분 등을 채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이전 관계에 운동성을 활발히 하여 장의 운동을 도와 소화장애와 변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다만 영리성 소염과 같은 소화기 개통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트림과 같은 더부룩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데요 위상을 증가시키고 위벽을 자극할 수도 있으니 평소 소화기 개통이 좋지 않은 분들은 탄산수 섭취를 자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자제를 하나도 안하고 코네비와파아디스를 모아지할 때 보겠습니다 자! Okay. 한산이 섞여서 완전 맛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별로였어요 오늘 맛의 별점은 5점 만점 중에 1점이었어요 그만큼 맛이 따로 놀았던 느낌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